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꽃이 하늘 높이 몇 길이 넘게 치솟아 오르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 구설 소문 등으로 인해 피해 및 곤란을 겪게 된다. 불난 집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사업이 번창하거나 세상에 과시할 일이 생긴다.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 어떤 혁신적인 일이 사회에서 일어난다. 붉은 장미꽃 속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비단 구렁이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 생각지도 않은 승진으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돼지위도 마음껏 뛴다 비둘기를 하늘 위로 날려 보내는 꿈. 자식이 객지로 떠나거나 출장, 군대, 유학길에 오른다. 비행기나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권리나 이익을 남보다 많이 차지할 좋은 기회 및 여건이 형성될 수 있지만 승패의 갈림길에 놓여서 갈등을 겪든지 도중에 험망한 실패의 위험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빗물 속에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보통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파 승진, 당선 등의 길조이다.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입심양명하여 출세하게 된다. 이파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뻑뻑새를 안고 하늘 위로 허얼 날아가는 꿈. 입신 출세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어 대중 앞에 뜻을 마음껏 펼치게 된다. 뿌이 달린 용을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꿈. 권록과 명예를 얻어 감투를 쓰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등이 있다. 사람 또는 신적인 존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진리의 서적이 연구기관 또는 출판사에 의해서 출판되고 세상에 선전 광고된다. 산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험한 산에서 어떤 사람이 조난당했다는 기사를 읽게 된다. 산에서 사람이 소리 지르며 손을 흔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본 꿈. 높고 험한 산에서 조난당한 기사거리를 읽게 된다. 상대방의 눈썹고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거칠고 때 묻은 사람의 수족이 되어 부자일스러움과 인신구속을 받는다. 명령, 협박 등 불운이 닥친다. 상어가 바다에서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 뜻밖의 승진을 하여 예약스타가 된다. 이파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새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꿈.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할 꿈이다. 또한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게도 된다. 부귀공명하고 학문과 예술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경사가 있다. 새벽의 다구름 소리에 놀란 용이 불꽃을 토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혁명과 혁신으로 새로운 질서가 탄생되어 양에서 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기쁨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있듯이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인 것처럼 허실을 씹으며 윤회되고 있다. 재기의 악진, 붉은 놀리 등이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물들어진 꿈. 인생의 말년에큰 업적을 남길 사람과 관계한다. 모든 지혜가 축적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석양이 지는 저녁 하늘을 보는 꿈. 매사가 꼬이고 운수가 막히게 된다. 구하는 목적은 성취되기 힘들고 사업가는 도산 실패의 타격을 받는다. 환자의 병은 날로 악화되어 중태에 빠지게 된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고름 치마로 몸을 감싸주는 꿈. 남녀가 현대판 아방궁으로 핑크색 단꿈을 꾼다. 만남, 합궁, 임신 등이 있다. 소나무 위에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꿈. 인문과자연학에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전문성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여 도서, 교본을 출판한다. 입신양명, 명예, 출세 등의 길조이다. 소녀가 콧봉오리에서 나와 하늘로 오르는 꿈. 어떤 작품의 이미지로 인해서 세인에게 감명을 주게 된다. 수국이 하늘 위로 두둥실 떠서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꿈. 부기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스타 창작, 선양, 진작, 소원성취 등의 기론이다 수많은 별이 반짝거리는 꿈. 국가가 융성 발전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생활이 윤택하게 된다. 수십 마리의 용들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일직선으로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꿈. 권세, 특수집단의 규율과 기강이 서 있고 그러하여금 국가, 정당, 사회단체, 이익집단 등이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개인도 단체 속에 들어가 그 조직사회에서 또렷한 신분으로 부상하여 성공한다는 것이다. 웅동체, 협동심, 심의 각종연합, 모임 등의 길조이다. 숲을 속에서 청룡이 하늘로 오르며 불꽃을 뿜어내는 꿈. 명예, 출세, 부귀,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을 자격취득, 성공, 승리, 재물 등이 있다. 스승이나 친구와 같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꿈. 비인의 도움으로 엄청난 큰일을 문제없이 척척 해낸다. 공동투자를 한다. 스키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죄다 풀리고 소화성취하게 된다. 즐거운 여행을 가게 된다. 이민. 유학, 승진 당선, 합격, 입사하기, 자격취득, 성공, 승리, 행재 등의 기룐이다. 스프링 위에 놓인 고슬이 하늘로 튕겨오르는 꿈. 명예 가치, 주가가 껑충 뛰어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시장에서 바람이 하늘 위로 오르는 꿈. 시중 물가가 오르고 조부의 시장 바구니가 헐렁해진다. 물건이 없어 품귀현상을 빚는다. 쌀이 하늘에서 눈 내리듯 쏟아진 꿈. 재물이 많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다. 안진피가 하늘에 닿고 수염이 남산만 한 거인을 보는 꿈. 일국의 으뜸 가는 정치가 또는 학자의 동일시이며 부군이나 업적의 상징이다. 암타기의 하늘을 날다 뚝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도중에 중단하게 된다. 실패, 부합격, 파면, 사고 등이 생긴다. 풍선이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꿈. 영예로운 뜻으로 이름을 떨치고 훌륭한 스타가 된다. 명예, 부기공명 입신출세, 선전광고, 꿈과 희망, 기쁨. 경서 등이 있다. 냥기비 꽃다발을 연고 하늘로 활월 날아다니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매스컴을 통해 화려한 영상의 꽃을 피운다. 승진, 합격, 당선, 자격취득, 명예, 입학 등의 행운이 있다. 얕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손으로 잡는 꿈. 관급, 도급공사를 하청받는다. 어떤 좋은 일에 일손이 잡힌다. 행운을 남는다. 어떤 물체가 하늘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본 꿈. 가까운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하고 있던 사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는 꿈이다. 어린아이를 안고 하늘나라에 오르는 꿈. 마귀의 뒤를 따라 천당에 가는 형국이어서 매우 불길한 액화나 사고 및 실패, 조절 등에 부딪히게 돼 흉엄의 징조이다. 여자나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음악소리나 구름 안개가 날리는 것을 보는 꿈.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남녀교제나 이성 간의 애정관계에 따른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길몽이다. 연꽃의 하늘 위로 두둥실 떠 있는 꿈. 지극한 불심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한다. 명예, 경사,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취직, 승리, 성공 등의 행운이 열린다.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연이 하늘 높이 잘 뜨고 줄이 얼레에서 모두 풀리는 꿈. 원하는 사업이 잘 되어 융성하게 되고 남에게 업적을 과시하게 된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원 성취를 하게 된다. 영롱한 옥고슬이 하늘에 수놓아 있는 꿈. 국가경제 발전이 있고 나라가 부흥하게 된다. 부귀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예쁜 콧문의 물방울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두둥에떠 있는 꿈. 화려한 예술작품을 창작한다. 하는 일에 경사가 있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오색 무지개를 타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매스컴을 통해 강타하게 된다. 인기인, 귀인, 인기작품 등이 세상에 과시되고 연기의 짐을 나타낸다. 오색 무지개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큰대업을 쌓는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자격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명예를 얻고 출세한다. 오징어가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튀어 오르는 꿈. 뜻밖의 승진하여 출세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등의 길조이다. 온 하늘이 갑자기 흐리는 꿈. 가까운 시일 내에 불행이 있을 징조이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 비즈니스 등의 일이 급변해서 나빠진다. 용무늬로 된 옷을 입고 하늘을 활로 날아가는 꿈. 권력을 쥐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만인을 다스리게 된다. 입신 출세, 성공이 있다.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이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이 생길 암시로서 승진, 당선, 합격 등만사형통하고 소원이 성취하며 큰 행운을 얻게 되는 꿈이다. 용의 꼬리를 잡고 하늘 올라가다가 떨어져 몸을 다치는 꿈. 처음에는 길하다가 나중에는 불길하게 된다. 닭쳤던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 용이 높은 하늘 위에 때를 지어 떠 있는 꿈. 정치적 대. 중 소거를 장악하여 위대한 국가의 지도가로 국대민안과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권력장악 창당, 당선 승리 등의 길조이다. 용이 비출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뺑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가난뱅이가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입신출세하여 스타가 된다. 자수성가,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용이 승천하는 꿈. 남녀간의 먼진 결합을 의미하거나 자손에게 연달아 경사가 있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평소에 생각하고 마음먹었던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논문통과 결제, 계획, 행운 등이 있다. 일출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꿈. 사업의 성공과 번성을 획득하며 병이 낫고 장수하게 된다. 자신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젊은이는 만사형통하나 나이 많은 노인은 진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다. 잠자리가 하늘 아래로 날아가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야외 극장에서 문화예술제를 관람하게 된다. 작품 감상을 하게 된다. 조종사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뜻밖의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청룡이 하늘에서 내려와 방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커다란 바위에 앉아 하늘 위로 오르는 꿈. 귀한 신분이 되어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파 승진, 당선, 승리, 취득 등의 경사가 있다. 큰 별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거나 하늘을 날아가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입파 승진, 당선, 합격,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태양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사, 종교 등각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파란 나비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꿈.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토금과 더불어 하늘의 섬광이 번뜩이는 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뉴스, 작품평, 명예로운 일 등이 이루어진다. 푸르고 맑은 하늘의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꿈. 대중집회나 연설회가 있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깊은 소식을 듣는다. 푸른 하늘의 용형상의 구름이 뽀얗게 떠 있는 꿈. 어떤 일에 좋은 길조가 보인다. 비가 내리고 농사일이 잘 된다. 여행을 간다. 푸른 하늘에서 신선한 꽃송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꿈. 나라의 국상이 나거나 사회에 혼란이 발생한다. 사망, 재해, 사고, 실패, 질병 등으로 집안의 우환이 들끓게 된다. 하늘 구름까지 닿는 성당의 탑맨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꿈. 세계적인 훌륭한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가 되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원하게 된다. 차원 높은 지위를 터득하여 수도인이 된다. 하늘 높은 자리에 큰 거미줄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꿈. 나라의 정변이나 천지지변의 국난이 발생한다. 지각변동, 사회변혁이 생긴다. 하늘 아래 용분이로된네온쌓인 불빛이 하늘을 찌르듯 속고 치는 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문예작품을 창작하 출품하고 상표를 받는다. 입파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계약, 합의 등의 소원성취를 한다. 하늘 우주국에서 직접 송신하는 꿈. 감각이 아닌 천기와 연기를 통해 정신과 마음속으로 들어와 천문과 진리를 깨닫고 큰 대각을 얻게 된다. 긴급정보, 기소식 전보, 전화 등이 있다. 하늘, 해변, 기에 등의 발자국을 남기는 꿈. 자신의 행적, 업적 등을 남기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이나 이권 등 금전과 관련된 유혹이나 속임수로 피해를 겪게 된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옥황상제나 여러 천황및 장군 등을 만나보는 꿈. 신이 내리거나 무당이 된다든지 신의 도움으로 크게 깨닫고 치, 덕, 체를 갖춘 사람이 되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권력자, 지도자, 귀인, 스승 등을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는다. 하늘나라에서 선녀가 신선을 만나 포옹하는 꿈. 우연히 선남선녀가 만나 천생배필로 백년가약을 맺는다. 하늘나라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종교와 교리, 인문, 자연, 과학, 의학, 예술, 창작, 승진, 합격. 당선,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재물, 돈, 명예, 부귀, 혼담, 결혼 등이 있다. 하늘나라의 왕께서 대왕 말을 타고 내려오는 꿈. 일국의 대통령이나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 협조를 받고 큰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하늘나라의 저승사자가 내려오는 꿈. 그게 입신, 성공하여 명성을 날리거나, 큰 귀인 내지 존장의 도움을 입고 부귀를 획득하게 된다. 하늘로 올라가 별을 따먹는 꿈. 신분이 귀하게 되고 입신 출세한다. 외상값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다. 임신, 재물, 돈, 행제 등이 있다. 하늘색 안경을 쓰고 푸른 산을 바라보는 꿈. 정신적 두뇌 발달이 오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희망, 기쁨, 경사, 행운 등이 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꿈. 국상, 국난 재해, 사회혼란, 대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온갖 질병이 범람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친다. 하늘에 드리웠던 어둠이 흩어지고 먹구름이 말끔히 개는 꿈. 우한과 근심이 점차 사라지고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층이 햇살을 부딪혀 쏟아지는 꿈. 생명의 원천인기가 천지조화로 역사의 발전을 북돋아줘 물질 문명과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된다. 특히 농부는 한해동안의 농사일이 잘 되고 신토불이 농경 철학을 제삼 뜨겁게 체험하게 된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꿈. 큰불상사나 사업의 실패, 좌절등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해는 가장, 부친, 다른 부인, 별은 형제를 의미하고 해당 인물에게 실패나 죽을 고비 등 불행이 닥친다. 하늘의 옷에 구름이 떠돌고 비가 쏟아지는 꿈. 만사 대기한데 특히 돌을 닦는 스님이라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 크고 밝은 별을 만져보는 꿈. 고관이 되는 출세나 큰 명성을 날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전투기가 벌떼처럼 새까맣게 떠서 괴은 소리를 내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소란 아니면 대란이 일어난다. 싸움, 소송이 있다. 하늘에는 해가 떴는데 비가 내리는 꿈. 곤란과 장애에 부딪혀 갈등과 방황을 겪게 되며 부부 또는 연인 사이의 애정에 풍파나 말성이 생기게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을 손으로 받는 꿈. 신의 선물로 확실한 복을 받는다 뜻밖의 윗사람의 도움으로 거액을 만지게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롱한 옥 덩어리를 앞치마로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옳은 일을 했으면 천복을 받는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폐나 종이 조각 등이 어수선하게 흩날리는 것을 보는 꿈 재산의 손실이나 금전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하늘에서 지폐나 동전이 우박처럼 무수히 쏟아져 내리면 큰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는 등 최고의 행운과 복록을 얻게 되나 반대로 금액이 작은 경우는 근심과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하늘에서 똥물이 쏟아져 강물이 되는 꿈. 천우신조로 거지에서 부자가 되어 재벌로 껑충 뛰게 된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꿈. 신으로부터 진리와 계시를 받는다. 신묘한 교리, 정보, 기소식 등이 있다. 하늘에서 불이나 벼락이 떨어져 문을 태워버리는 꿈. 사고나 실패 및재난과 손실을 치르게 된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꿈. 그 이름이 새벽달 울음소리 들리듯 명성을 떨치게 된다. 깊은 소식과 전보가 온다. 하늘에서 용상이 내려오고 수많은 시녀도 따라 내려와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 최고의 명예나 권리를 얻거나 많은 추종자나 제자를 두게 된다. 하늘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